다 낼게요, 그냥 이거는. 내가 보기에 이거는 다 내야 돼. 지금. 가자! 이거 정리다가면 진다는 마인드. 아, 너무 약해, 문제야. 33 다리를 어쩔, 어쩔 거야. 그쵸? 아무 의미 없죠? 뚫는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야 나 이겼네 근데 아나콘더를 안 먹었으면은 졌어요 나 이거 졌어 나 이거 밴드에 치울 수 있는 카드 없어가고 졌어 와 잠깐만 질 수도 있어 이거 이것도 드루이드전에서 사고당하는 것중 하나거든요? 일삭에 영능이면 죽어. 나는 없다. 번개개와 일삭 하면은 되나? 말리 때문에, 말리 나간 것 때문에 코스트 안될것 같은데. 번개개 하나 썼잖아. 아, 아 월시 써도 되는구나. 아 진짜 존나 어지러진다 진짜로. 이겼습니다. 여관 주인 까기하겠습니다. 아 변신을 안 했네. 자, 이렇게 되면. 깨고. 접자 생존 때리고 두번 그럼 가고. 뭐지? 엘룬의 엘룬의 예언자 어, 맞니? 비추세. 뭐야 이게 a r 이